자, 이제부터는 비디오의 세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타임라인 위쪽에 툴을 보시면 이와 같은 단추들이 있는데요. 이 단추 중에서 제일 왼쪽 비디오 조정은요. 상하 좌우 반전을 할수 있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잘못 찍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운 파일을 이렇게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재생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공믹스 어, 프로에서 제시한 것은 0.5에서 8배속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4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4배속으로 하면 빨라져요. 적용을 딱 누르니까 아까 클립이 짧아졌죠 그리고 플레이 를 해보면 영상 클립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느리게 보이는 이유는 어, 이 영상 클립을 빠르게 하는 것은 컴퓨터에 많은 일을 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 끊겨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상이 끊기지 않습니다 옆에 이제 제가 팥빙수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팥빙수는 세로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비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팥빙수를 영상 비율에 맞게 정확하게 넣고 싶으시면 팥빙수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이 화면 크롭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격자가 나오면 왼쪽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잡고 쭉 땡겨서 비율을 먼저 맞춰주시고요. 중간에 화살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조금 더 크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파빙수가 커집니다. 자, 다음은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영상이 밝아지면 보는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기 때문에 서서히 밝아지고 서서히 어두워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Paid-in, 그 다음에 Paid-ou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aid-in을 적용을 하면요. 영상이 서서히 밝아지고요. 제일 마지막 팥핑수에서 p a i d o u t 을 하면 영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상에서 소리를 쓰고 싶지 않으실 경우에는 음량 조절로 들어가셔서 이 음량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20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한계치는 보통 편집 프로그램 마다 다른데 200 그러니까 2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에서 세밀한 편집을 해봤습니다.